반갑습니다 저는 뭐 이런 여기 있는 콘텐츠 있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할수 있을까요? 이것도 뭐 하면 해요. 저는 하면 하는데 제가 하면서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전국에 있는 방탈출을 하러 다니고. 아니면 노는 거. 제가 이제 친구들 섭외하면 노는 거. 제가 여태까지 8년 정도를 신비주의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예능 나가면서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런,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좀 하나 해 이름이 안 정해졌잖아요 친구들한테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뭐 이름 짓는 거좀 그렇게 가볍게 약간 아, 티저로 네. 가면 어떨까 주변 친구분들이나 예능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아이템 동량처럼 전화 바로 해볼거야 지금 이 시간이면 받을 사람이 많이 없긴 한데 지금 전화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 <웃음> 다 <웃음> 해야지 지금 꿈나라 시간이 지예 1시 20분 이면 아직 지금 한참이죠? 풀 밭에서 풀밭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혹시 방금 통화 신고 하신 분은 어세요나인 받을까? 요즘 촬영하고 있을 거야. 은 저녁쯤 돼야지 받지 일하고 있을 것같 저희가 이 카메라 하나 드릴 테니까 저녁에 한번 네, 싶어요?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웃음> 아 저는 근데 그런 건좀 하고 싶어요. 복불복. 지각 기회를 주고. 하루에 일하는 그런 거 있으면 예스를 노 해가지고 제 예스를 뽑으면 오늘 쉰다 노면 오늘 일한다. 음. 아니면 뭐 오늘 예스를 노 해가지고 편션 가서 쉰다 예스 음. 아니다 뭐 일하고 싶다 노 하면 둘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복불복. 음. 복불복은 사실 좀 어떤 건 진짜 좋아. 그러 극한으로 별로고 뭐 이래야 재밌는 거잖아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진짜. 출연자 한명 불러가지고 라비도 할수 있고 공기도 되고 백현이 형도 다 돼요 다할수 있어요 호형 친구 불러도 돼요 백현이 형 친구 부천에서 올라와 이거 하려고 세훈이 친구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 형 친구 불러도 돼요 <웃음> 내 친구도 아니에내 <웃음> 친구도 아닌데 <웃음>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아, 선생님다 <웃음> <웃음> 다 돼요 다다할수 있어요 브이로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지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 뭐 카메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제가 지금 컨텐츠 어, 회의로 왔는데, 신사원입니다, SLM. 장난 아닌 거 보이시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뭐 이렇게 되니까. 어, 여러분. 막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 만약에 들었을 때, 저는 지금 수영하러 왔어요. 이렇게 약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을 빼고, 그러면 뭐. 이제 그거를 만약에 하려면. 네. 뭔모가 갈까요? 이렇게. <웃음> 근데 약간 내 성격이 그런 거 진지하게 하는 거 하면 막 나의 멋있는 모습을 뭐 보여주려고 자기적인 거 같고 뭔지 알아요? 풀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진짜 평상시에 뭐 예를 들어서 춤을 추고 연습을 하고 뭘 하더라도 그게 카메라가 앞에 있으면 모든 게자기적이야 내가 스스로 너무 가짜 같아.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카메라가 있으면 막 머리 이렇게 할거 같아. <웃음> <웃음> <웃음> 뭐 이런 거 뭔지 알죠? 그냥 그런 거 봐요. 약간 네. 그 장난이 섞여야죠. 저희가 저희가 그 장난으로 브이로그 한면 찍어보자 이렇게 찍어으면 그냥 <웃음> 이건 완전 장난으로 진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웃음> 어?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저희가 맨날 이보고 놀거든요. 신발 멀리 던지기 해가지고 제 친구가 졌어요. 그럼 음. 내 발로 걷기거든요. 재밌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러,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아, 네. 이런 걸내 발로 걸어지 전부 때까지 한상씩 이러고 놀아서 네, 네. 그런 걸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다 하거든요 진짜 미친 쪽으로 제침적으로... <웃음> 뭐좀 재밌는 아, 쪽으로 네, 네. 근데 진짜 저안 빼고 다 해요 고생시키는 것도 좋아요 해다 해요 그쵸 굴 먹는 거 빼고 다 해요 뭐 이런 거알레르기있는거 아, 네. 저한테 안 되는 거 빼고는 아, 네. 저다 해요 아무튼 그 정도로 다 해요 빼는 거 없어요 다할 거예요 다, 다 했겠지 지금 놀고 있는 피지 친구 하나있까요 응. 첫 아이템은 같이 문의하실거죠? 반큐피디어가죠 아, 응. 어, 어. 그렇죠? <웃음> <웃음> 그러면 오늘 만약에 가서 할거는 그거 이름 물어보고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이름 어떤게 좋을까? 카이가 들어가는게 좋을지 종인이 들어가는게 좋을지 만 요리한다 그럼 이름 뭐야? 카레라이스 그럼카 <웃음> 들어간다 이거지? 그럼 <웃음> <웃음> <웃음> 카.. 카쿠 <카쿡>. 카쿠 <카쿡. 웃음> <웃음> 뭐해야되지? <되신데>, 진짜? <웃음> 카애무이카케무침 <카토또이. 웃음> <웃음> <카케무침> <웃음> 그리고 또 곰이잖아. 카베어. <웃음> 아 진짜 야, 야, 너는 안 되겠다. 카인, 어때? 귀엽게 카인 이렇게 해가지고. 아, 카인 하는 중. 카인. 어, 괜찮은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 카인, <웃음> 카인. 괜찮은데? 저거 저건 아니야. 성훈이한테 전화해볼까? 연결이 되지. 이 아, 피디, 현지 피디의 말을 들어볼까? 여보세요? 어, 코호야 뭐하고 있었어? 요 일찍 잤어?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했어? 하루 종일? 여기 나약해 <웃음> 좀 실망이다 음. <웃음> 아왜 그래! 어, 나... 여보세요? 네 아니 지금 방송 중인데 잠깐 통화 가능해? 방송통화 아니잖아 그좀 목소리 좀잘 들리게 해봐 진짜로? 어, 어. 아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게, 나 이제 유튜브 만들거든? 컨텐츠를 만들고 기획하고 프로듀싱 하는 PD잖아. 의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너 그거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뭐 이름이나 아니면 뭐 컨텐츠 뭐 방향성 뭐 이런 거 PD로서 얘기해줄 수 있잖아. 나는, 응, 음. 그거였으면 좋겠어. 어떤 거? 그러니까 대학교 이름이 카이스트가 있긴 하지만, 카이하고 위에 ST가, 음. 너만의 스타일을 ST 이렇게 어, 하잖아. 그래서. 어. 그래서 또 위에 에스티부터 카이스트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컨텐츠는 게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방향 속에서 어쨌든 스티가좀도으면딴 여정도. 오, 또 하나로 카이스트 응. 해가지고 아, 알았어. 그러면 응. 이 정도 할게. 너네 둘한테 얻은 거는 카이랑 카이스트 아, 카이스트는 난좀 별로 래 <목소리> 이거, 이거 하면 천만 원 아닐까? 일단 어,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고맙다.